맛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이번, 오늘은요 고기만두 할 거예요 고기만두에는 호박을 넣, 넣어야 돼두개더 예, 많을 것 같아서 하나만 할 거예요 호박 예, 소금에다가 좀 약간 절궈놔야돼 왜냐 배추를 이거는 고기만두 우리 친구도 꼭 이렇게 배추를 넣더라고 배추를 넣어가지고 할 거예요 이것또 송송송 썰어갖고 절절해야돼 이것도 소금 뿌려서 어, 물을 좀 뿌려줘야지 이렇게 놓고 이건 고기 한근이 너무 그래서 좀냉길 거예요 너무 많아서 여기도 정종을요 이게 청주예요 좀누린게안 나라고 이렇게 놓고 소금 생강. 이렇게 조문조을 이렇게, 밑간을 먼저, 이런 식으로. 오징어요, 이번에는요, 오징어 뒤쳐가지고 다져서 넣을 거예요. 이것도 소금 좀 넣고. 이게 고기만, 고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냥 우리 가족이 먹는 거니까 기왕이면 더 맛있게 먹으려고 살짝 뒤쳐가지고 그냥 날골로 다지면 이게 잘 안짠, 안짠하죠 잘잘르게 다져야 돼 다지면 돼 이게 예, 만두는 다지는 게 일이야 이거 짜야지 이게 좀 짜니까 물을 조금 부숴주고 헹궈야 돼 이 자루가, 어저께, 그, 김치물들하고 빨개가지고, 내가 삶았더니 하얘져버렸네. 이게 배추는요, 좀푹 절거져도 돼요. 이건 좀덜 절거졌어요, 지금. 이덮어놓고 <웃음> 이게 더, 응? 이게 더 낫네 응 이렇게 짠게더 낫다 짜는 게 일이야 만두는 <웃음> 다지고 짜는 게 일이야 <웃음> 다 튄다 두부만 이제 두부만 하면 다해이 두부 이게 너무 너무 커서 반만 넣을게 두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퍽퍽거리더라고 반만 이만큼 나왔어. 이렇게 다 썰었어. 마늘요, 마늘 넣고. 여기엔 이제 후추, 아까 너무 조금 들어가서 후추 좀더 넣을 거예요. 오징어, 후추, 참기름, 깨소금도 넣어주고, 소금. 이제 이거 해갖고 간을 좀 봐야 돼. 아, 계란을 깜빡하고 안 넣을 뻔 했어요. 깜놀했어요. <웃음> 흰자는 하나는 빼놔야 돼. 어, 흰자로 그, 만두 가에 발르면더잘 붙어. 맛있네. 소금 조금만 더 내야겠다. 이렇게 안생했어요. 이게 만두, 소금. 이렇게 안생이 됐네요. 이거, 이것도 칠갑상. 가르켜 줘야지. 이것도. 만두피, 이것도. 이거. <웃음> 이거 내가 써져있거든요 칠감농산이라고 이게 이게 제일 얇고 좋아 내가 다 사서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 이쁘지라잉 <웃음> 이것도 주름 잡는 갈까 이렇게 됐어요, 주름 잡는 거. 이렇게 주름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복주머니 같으응 음, 그게 더 이쁘네. 이게 이뻐? <웃음> 소스 만들게요. 이게 소스가 새콤달콤 음, 좀 해야지 만두 찍어 먹으면 맛있어. 설탕도 넣어주고,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아, 불 끄고. 쫙 쫄아 붙네? 음. <웃음> 이거, 이거, 뭐 이거 납작해져, 그요 이게 다 익었어요, 만두. 이렇게 고기, 그, 야채 고기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맛있네요, 부드럽고. 오늘도 감사합니다.